야. 네, 여기 야생 치타 한번 뭐 먹었어요. 냉이 냉동. 기생각하습니다 나머지 네 개를 직 피부 타서 위 안녕하세요. 니다 무슨 로 부르셨나요? 제가 진짜 망원동일에 제일 가는 동선이거든요. 봐도 돼요. 만약에 안 좋은 거 나오면 원망할 테 <웃음> 아! 아이거 너무. 뭔데요? 뭔데? 뭔데? 네, 저희가 무사히 시카고에 도착했죠. 시카고 왔어요. 오자마자 한식당에 와서. 와. 자, 자. 제가 지금 움직이는 거보여줘 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자세. 야, 자. 아, 너무 잘쓴다요 미션을. 제가 이제 뉴욕 마트 가보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메이크업 좀 하고 나와야겠다 메이크업 좀 하고 빵! 그림을 그리고... 보까 이거지 이거 같이 봐 미국 아이스크림, 먹어봐야죠. 제첫 번째 리스트 중에 미국 땅 하는 게 있었죠? 해놨어요! 성공! 머리를 써야 됩니다. 정말 일단 이게 정말 쉬운 걸로 일단 하나 했으니까 이제 다음 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죠 미국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네요. 위장 하나 클리어 오자마자 잘봐아미안합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여섯, 아, 아, 아, 아,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 됐어 안 됐어 아왜 그래 왜아케이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열열열열몇줄이 거공 아, 난 게임에 재능이 없다니까 그냥 태우려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나래 갑자기 다 내보내고 난 집에서 컴퓨터 한할 때나 컴퓨터 한대 컴퓨터도 안 하는데 핸드폰도 유튜브밖에 안봐저하 뭐야 자동차야? 또 타고 가게? 아 h 스 s is the final man to have l a dragon w e t r 내자체 오케이. 지금 한 노래는 아니고. 네. Let's take a talk tonight, girl of all. o t o t h e y o u One, t o e u t i t h e f u n w o h o n two, t e e u e t w e f o u n e o t e o n o n no. w t o u two, t o n t h e t h e o u e o t r o n t o h e u t h o u e t o n e t e u t t u e w e One, oh, f o u w n t t o t o h f o u w n t t o t e t e u t n o t 저는제 이게 한 끼예요. 저는 밥잘안 먹어요. 빡!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자기관리를 해야 되는 스타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블루베리 요구르트 하나는 버튼하죠전 음. 이렇게 오늘 조식을 먹었답니다. 어제 김태호랑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커피 맛있네 이건 우유가 아니야 커피야 이제부터 조식 먹기 성공 아 너무 맛있어야 웬일로 다 먹었네 어. 쟤네도 심심해서 먹는거 배고파서 왜 아직 밥 먹고 다 쓸까요? 이시현 한 개밖에 못했어 나는 아, 살 때만 있나? 야 왜? 아 놓쳐봐 아, 아 놓쳐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렸을 때는 나랑 숨도 잘 잡고 걸었잖아 난안한거 엘리오스 할때지잘 적어줬어. 아, 네. 옛날에 그런 걸잘안 했잖아. 나 상처받을까 아, 봐. <웃음> 이 미션 날 <나이> 단지 미션. <웃음> 점심 식사 중입니다. 저희는 어제 시카고에서 왜, 공연을 마치고 지금 애틀랜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음, 굉장히 이런 미국의 풍경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협입니다 <웃음> 미션은 수행 중이고요. 히히 포켓몬 잡는 게제 미션인데 어, 어. 기다리고 있어 이제 4분 뒤면 은 네. 이제 이 알에서 안, 안 먹는다고? 히히 몬스터가 나옵니다. 이걸 아. 이제 잡아야 아, 피, 피. 돼. 잡겠다. 잡겠다. 이건 잡겠다. 가라, 망나뇽. 아, 어, 지하 잡겠다. 뭐야? 이게 뭐야? 푸테라, 푸테라. 망나뇽. 내건 망나뇽. 망나뇽 제일 세잖아. 어, 자라둘 수도 있네? 어, 어. 이거 다른 사람 거. 아 가서 석동에 잡는 거야? 어내 근처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인지 잘잡아봐 생긴 없지. 어, 잡아어저 이모 같아. 진짜로? 오, 저, 저 같아. 진지 오 진지 잡았어요. 근데 아, 이거를 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야. 자, 잡아보자. 회색이 어, 좋다. 신색. 제가 하늘 나는 애라서 잡기가 힘들어. 아 그러면. 아, 야. 야! 모자 있어? 모자 거꾸로 쓰고 던져야지. 그랬나? 그래서 잘못했어 오 어, 잡았다! 넌내거야 이러면서 우와! 잡았다 어, 오! 오! 오! 오! 저3개짜리 오! 잠깐만 류리! 다섯 개 오! 오! 오! 나이스! 항상 한번 치세요 좋은 거야 근데? 어? 기다렸다가 바로 던져서 바로 엑선런테엑선런테 엑선한테! 이상해 잡아 이상해 꽃 만들어야 돼 내가 별명이 이상해 씨였단 말이야 아 <목소리>